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태어나고 서울청담 초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년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유학했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만8세때 호주와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었는데 뉴질랜드 여행 때 제니의 어머니가 제니야 너 여기 좋아? 여기서 살래? 라고 물었더니 두 질문에 응 이라고 동일하게 답하여 바로 다음 해에 유학 가게 되었다는 초간단 비하인드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만 9살 때 가서 당일 울고 다음날부터 바로 적응해 씩씩하게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사립학교인 A.C. g 파노 카우를 다녔다. 뉴질랜드 유학을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심을 강조하는 뉴질랜드식 교육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학을 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어에 관한 mbc 특집 다큐멘터리에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으로 출연하여 유학생활이 방송되었다. 야무지게 양팔을 썰고 뉴질랜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한국 놀이 중 하나인 세세세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제니가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오클랜드에서 유학하던 제니는 만 13에서 14살에 미국 플로리다의 학교로 옮겨서 공부를 이어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계획 아래 미국 유학 수속을 준비했다고 한다. 가족과 플로리다로 여행 겸 탐방을 갔는데 문득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어머니께 털어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부터 k 팝을 들었고 특히 나중에 연예인을 한다면 꼭 yg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가수의 꿈을 품고만 14살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귀국한 후 yg 오디션에 합격하여 2010년 8월에 입사하고 5년 11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어린 시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YG는 연습생 훈련이 힘들기로 유명하다. 경쟁률이 대학입시 공개채용, 임용고시에 비해 정말 무지막지하다. 한국 아이돌 연습생 및 지망생은 최소 10살에서 최대 30대까지 존재하며 그머릿수는 수만 명 단이다. 이들 중 1년에 겨우 수십 명, 단몇 팀만 지상파 방송에 나오며 그 중에서도 인기 정점을 찍고 대중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건 그들 중에서조차 10에서 15명인 극소수 팀에 불과하다. 혹여나 팀이 유명세를 얻더라도 그팀 내부에서도 멤버들 간의 인기와 인지도 격차가 발생하며 개인 커리어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상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최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연습생 수만 명과 경쟁해서 거기서 못해도 전국 수십 등 안에 들어야 한다. 수능은 50만 명이 응시해서 서울대학교에 3천 명이 입학하고 공무원 시험은 30만 명이 응시하여 5천 명이 합격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약 1000대 1 정도로 상위 0.1% 이내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가수로 성공하는 것은 필기시험과는 달리 실력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운도 필요하다. 아이돌의 경우 데뷔하더라도 거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고 안정적이지도 오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를 하려면 억대가 넘어가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고통스러웠던 연습생 생활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는 것도 문제다. 연습생 시절 트라우마가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육체적인 후유증도 남는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래 및춤 연습을 무한 반복해야 한다. 주중에 학과 수업을 모두 들으면 그것마저 하루에 7-8시간 수준이며 오전 수업만 하고 올 경우 진짜로 12시간 채워진다. 방학 때는 하루 15시간이 넘는 훈련을 받는다. 이 정도면 과로로 쓰러지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이쯤되면 연습생의 길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쪽 모두 파괴하는 길인 셈이다. 숙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지내고 스케줄도 엄청 세세하게 짜준다고 한다. 스케줄은 정말 자주 바뀌는데 그 이유는 연습생들이 너무라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연습생이 잘리던가 스스로 나가던가 아니면 직원들이 다시 그룹을 만드는 등 수시로 변경이 된다. 보통 보컬레슨 1시간은 선생님과 하고 2시간은 혼자서 연습하면서 총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고 춤은 그룹에 속해있는 같은 연습생들과 같이 연습한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들다. 그렇게 매일 10시까지 연습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자고 연습하는 식으로 6년을 버틴 것이다. 회사밖의 생활은 과장을 조금 보태 24시간 통제를 당했다고 한다. 휴일에 외출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보내야 하고 클럽 같은 곳은 물론이고 사람이 많은 곳은 거의 금지이다. 퇴근 시간도 없다 보니 대부분 연습생들이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있는다. 또한 매달 월말 평가를 하는데 평가 점수가 좋지 않으면 어제까지 같이 장난치며 잘 놀던 연습생 친구들이 오늘 갑자기 잘렸다며 안 나오고 그렇게 수많은 연습생들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일상이었다. 이처럼 힘든 일상을 6년 동안 어린 나이에 버틴 것이다. In New Zealand, I lived by myself, like my family was living in Korea. And you were so young. I know I was ten when I went there. I turned 14, 15. My mom wanted me to actually move m move me to the States, like I think in Florida. Yeah, she had plans to move me. It hit me like I don't want to live by myself. in Florida, not knowing what I want to do. And I started thinking what I want to do, and it was really like, I was like, mom, instead of going to a new school, why don't I just come home and do something that I would enjoy for the rest of my life? And she was supportive with it, and that's how it all started. They need you to be at their standard in every single subject. Like 14 hours a day, just training. Look at y a l o o k n t e ass b u s i n s now, look in the ass b s i n s I remember having to send a good friend of mine home every month because they got eliminated from the test. Being told that I'm not good at stuff face to face. And I'm trying to keep everything together when I hear those things. Like, it's really hard. How much is it? I was in the world, in t world. e e r a l 말에 모든 YG 프로듀서 분들, 그리고 가끔은 아티스트 분들, 사장님이 꼭오셔서 평가를 받는데 솔로곡 하나, 단체곡 하나, 댄스곡 하나 이렇게 했는데 할게 너무 많았어요 옷도 정해야 되지 그룹도 정해야 되지 파트도 정해야 되지 노래도 정해야 되지 MR도 만들어야 되지 안무도 만들어야 되지 안무 연습해야 되지 중간 평가해야 되지 월 매주 찍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 보컬 영상도 찍어야 되지 팝핀 영상 찍어야 되지 크럼프 영상 찍어야 되지 사진도 찍어야 되지 할게 너무 많았어요 매달 그때는 하는 입장이어서 힘들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해야 될... 그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그 생활을 6년 정도 했는데 힘든 시간을 버틴 제니는 드디어 블랙핑크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결과 k 팝 3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중 하나로서 해외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세계적인 걸그룹이 되었다. 미국 포브스에서는 예전에는 세계 최대의 걸그룹이란 타이틀은 슈프림스, 데스티니스 차일드, 푸시켓 돌스의 것이었고 최근까지는 피프스 아모니에게 있었다. 현재 그 타이틀은 오직 블랙핑크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들의 패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11월 12일 솔로로 블랙핑크 멤버들 중첫 번째 솔로 데뷔주자가 되었다. 발매와 동시에 수많은 기록들을 경신해나가며 국내외 음악계를 넘어 방송, 패션계에 이르기까지 큰 파급력을 끼쳤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 3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현재까지도 가장 빠른 속도로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유튜브 조회수 8억 뷰를 돌파했다. 케이팝 솔로 여성 가수 최초 기록이다. 제니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6년간 연습생을 하는 동안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았었는데 그 당시엔 힘든 줄 모르고 지나왔다고 한다. 해야할 일들을 할뿐 이걸 왜 해야하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에 블랙핑크가 더 단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연습생 시절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연습생 시절의 그 순간만큼도 즐기면서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웃었다. 이어 그때는 얼말 평가 한 번이라도 잘하고 싶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도 우리끼리 그 시간이 있어서 잘하고 있고 그렇기에 블랙핑크가 있었다고 말한다며 그때 내게 열심히 하면 블랙핑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I don't regret spending time as a trainee. Learning how to dance, how to sing. A lot of people make lots of memories as like a high school student. But I never had that. One thing I wish is to maybe have lived at home until I was like 18, 19. I knew I could do it. Like the tougher they treated me. I'm like, I'm going to get through it, and I'm going to show them that I'm worth it. e put us into different groups every other month just to see, and there was a point where he pointed the four of us. We just got along so well, because usually there's like, oh, I want to sing more, or oh, I want to be in the middle. But when it was the four of us, it was clear what we were doing, and that's what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 in a group. You know, four girls being in one group is not easy. 이런 마인드라면 성공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한다 아직 20대인 만큼 더 많은 활약을 하길 기대한다